나를 내가 중학생 중학교 전화 오자마자 서울로 전화 오자마자 선생님 옆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새, 새 반에 이제 인사하러 딱 가고 있는갑자기 어떤 날딱 치는 거야. 야너 전화 왔어 이러 가지고. 어 그래서 뭐야 몇학실에 사고 이러는 거야. 아 어, 그래. 나는 딱그 반에서 인사를 딱 했지. 근데 그첫때는옆 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그때도 세명 연습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을 자다가 놓치면 딱 일어나면 은딸기우유랑 초코빵이 있는 거네 내가 사준 거야 그치 내데 갑자기 엄청 장난스러운 애였어 내 갑자기 야! 우리 오빠도, 아 우리 사촌 오빠도 플레디스 염색이라니까? 거짓말 치지마 진짜야! 누군데? 권순영 정말? 그치 이야 뭐, 뭐 섞였다고 말투가 호시 형 사촌동생 어쩐지 얼마나 시끄럽던지 피는 못썩고그 친구가 되게 잘 챙겨줬었어요 서울 막, 막 뭐니 급식실 혼자 가면 야 일로와 일로와 같이 먹자 이러면서 같이 먹게 해주고 막. 호시 형도 약간 그런 붙임성 있잖아요 아 호시 형은 낯가리나? 호시 형 사촌동생의 썰이었습니다 <웃음> 호시 형 호시 형형 형, 사촌동생 썰 얘기해 줬어. 썰. 아, 진짜 오랜만에. 아, 진짜 오랜만이다. 세상이 좁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음. 말해서 다? 응. 음. 그거예요? <웃음> <웃음> 형은 한 뭐였어? 이 그냥 조카 조카예요. 저 제가 천수가 제가 높아요. 근데제 <웃음> 조카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이제 이제 저보다 한살 어렸 한 살인가 두살 어렸는데 한살 어렸다.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승관이랑 친구가 됐더라고 내가 서울 올라고 제일 처음 친해지. 어... 선생님 반 들어가기 전에 복도에서 먼저 야, 굴리... 그러면서. 아, 진짜? 그러 너... 오지랖이 좀. 어 오지랖 좀넓어나 어, 성격이 좋아. 친하게 지리자. 어래러래. 네, 네. 어... 자고를 나면. 백일자고를 나면 초코빵이랑 딸기우유가 막몇 번씩. 야, 샀어. 진짜?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그때 한창 더... 향수병 걸려가지고 고향병 걸려가지고 이거 막 진짜 서울 적응 못할 때였거든.